<웃음> 아이고, 아이고, 받아줬어요. 구는, <웃음> 이거 보이죠? 소속 들어가 있는 거. 구는 털빨이에요. 구는 돼지가 아니랍니다. 이 영상을 왜 찍냐면 부가 이제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비만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분은 비만이 아니에요 강아지 비만은 여기 몸통으로 보거든요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은 비만이에요 근데 분은 일자도 아닌 들어가 있는 배라서 비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컬팔이에요 그래서 하마에도 원래 이 이 크기로 치면은 진짜 한 84파운드정도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뭐가 마른 편인 것 같네요 누구야사모야드가 엄청 털발이라서 목욕을 시키고 나면 정말 보잘품 없어져 놓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하수구가 딸린 화장실이 아니다보니까 바로 나와서 이렇게 털, 털이를 시킵니다 제가 목욕 영상은 웬만해서 안하니까 생각이거든요 제가 강아지 전혀 랩프를 사지 않는 이상 욕조에서 허, 어,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좀 안전한 편입니다 보보 탈탈탈. 탈탈탈탈! 보보 탈탈탈탈! 굿보이 점점 점점 털이 풍성해지는 것 같죠? 후부야 아, 엄마 봐봐요. 엄마 삐졌어? 그럼 삐졌어? 예뻐요. 아이고. 네. 털을 보시면 레게야 뭐야? 이아만. 저도 몸무게 지금 단단지 털. 바지는 다 젖어가지고 제가 바지를 벗었고 다른 바지를 갈아입고 왔어요. 목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까지는 안 나와요. 왕도 응. 옷도 젖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차가 엄마 차갑다. 부부, 엄마 차갑다. 부부, 엄마 차갑다. 이제 뭐야? 아이고 아이고 엄마 차갑다. <웃음> 추워. 어 아, 추워 추워. <웃음> 됐했어 이제 전 영상처럼 이제 수건으로 말리고 어, 얼굴이안 보이죠. 너무 밝아서 얼굴이 안보여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우, 할아버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서로 제대로 말려볼까 합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타타타타 타타타타 보여줘요 타타타타 그~ 자츠고 아직도 지금 두 시간이나 히트 앞에서 지금 말렸는데 건조 과정을 했는데 아직 안말랐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안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울트라 파워 엔진 드라이어로 이제 좀 말려야 돼요. 왜냐면 이소간이 안말르다 보면은 이제 걸레 썩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많이 말려야 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분는 이제 다 털빨이입니다. 털로 부가 부해 보여서 통통해 보이는데 사실 부는 마른 편이에요 절대 비만견이 아니랍니다 그렇지요? 부가 제가 그거를 드라이어를 엄청 싫어해요 <웃음> 부가 드라이어를 엄청 싫어하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물을 쫙 빼놓고 최대한 물을 드라이를 시켜놓고 마지막에만 합니다. <웃음> 귀여워. 그 네. 그래서 이따가 오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가라지에다가 불을 이렇게 좀 해서 닦고 나서 내리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쓰는 부 샤프 거든요 이게 엄청 커요 이부가 사이즈가 크다보니까 이게 갤런짜리로 원, 원 갤런으로 사서 씁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큰 거는 처음 쓰는데 아, 너무 잘 거품도 잘 났는데 애를 너무 깔끔하게 씻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게 와이트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가 하얗게 막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제가 쓰는 부 컨디셔널 그부 린스인데요. 향기가 엄청납니다 이거. 여기 자스민이랑 바닐, 바닐라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엄청 강한데 어, 거의 마지막에만 하는 거라서 좀 강하게 많이 났더라도 어, 원래 다른 강아지 샴푸들은 쓰고 나면은 되게 꿀린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좀다 마르고 그러면 이제 좋은 향기 나는데 이거는 씻고 바로 나와도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거 같네요. 드라이어로 말려야지. 난리를 d 리라 r 리 t a l 때는 이 정도 정도 됩니다.